안녕하세요 오늘은 암기상 유인물 할 차례예요 교재로는 118페이지고 유인물을 보시면 됩니다 한주일잘 보냈어요? 말도 하기 싫어요 <웃음> 행정처분 사유 필요적 등록처소 사유와 임의적 등록처소 사유 업무 정지 사유는 다 개공에게 부과하는 거죠 자격처소 자격정지는 공인중개사고 다만 업무 정지는 개공에게만 자격정지는 소공에게만 소공에게만 지정 최소는 거래정보사업자에게 있지만 업무정지는 없어요. 이 여섯 가지 사유를 남기하는 게 이제 과제고요. 다만 여기서 필취 임시 업무정지 사유를 다른 말로 절대적 등록 최소, 상대적 등록 최소로 달리 표현하기도 하는데, 에, 여러분이 접근을 할때 이게 이제 등록 최소 사유예요. 그러니까 여기 에 해당되면 등록이 최소가 가능한데. 이렇게 이제 그림을 하나 더 그리면 이쪽은 이제 업무 정지가 가능하죠. 그러면 이렇게 빗금을 친 부분 있죠? 이 빗금 친 부분이 뭐에 해당하냐면 필요적 등록 취소예요. 자, 필요적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하면 반드시 등록을 취소해야 되니까 이걸로 업무 정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등록을 취소해야 되잖아요. 업무 정지를 못하죠. 취소해야 하니까. 근데 이쪽에 있는 거 있죠? 이쪽에 빗금 친 부분. 이쪽은 뭐가 가능해요? 업무 정지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걸로 등록 취소할 수는 있어요? 없어요? 없죠. 정신 좀 차리시고요. 자, 이쪽은 취소만 가능하고 이쪽은 정지만 가능하다. 근데 가운데 있는 게 있죠? 가운데. 가운데 이렇게 비금친 부분. 요 부분이 뭐에 해당하죠?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 그럼 얘는 취소도 가능하죠? 네, 취소도 가능하고 정지도 가능해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쪽은 취소만 가능하고, 이쪽은 정지만 가능하고, 가운데 있는 애들은 취소나 정지 두 가지가 다 가능하죠. 그러면 여기도 업무정지가 가능하고, 여기도 업무정지가 가능한데, 이게 더센 거죠. 네, 그러니까 업무정지를 때려도 더 길게 때리겠죠. 이쪽은 이쪽은 더 짧게 때리고. 자, 그림 이해했어요? 자 행정벌의 사유로 가면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 두 개가 있죠. 3년에 3천짜리와 1년에 1천짜리, 500짜리, 100짜리 사유를 이제 암기하는 거고 자 그러면 필요적 등록처 사유부터 보겠습니다. 유인물하고 똑같으니까 먼저 사망이나 해산의 경우는 실체가 없기 때문에 등록을 취소하는 거예요. 법을 위반해서가 아니라 다만 사망이나 해산으로 등록을 취소할 때는 청문을 거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 여기는 청문을 거쳐서 취소해야 되는데 여기는 청문을 할 수가 없죠. 사망했으니까. 다음 사망이나 해산으로 등록을 취소하는 경우는 결격이 없어요. 결격이 해당하지 않습니다. 왜? 죽었으니까요. 그다음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면 반드시 등록을 취소해야죠. 그러니까 문서 위조로 등록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만약 문서 위조 같은 거 부정한 방법을 쓰지 않았으면 등록이 안 됐겠죠 부정한 방법을 썼으니까 등록이 됐겠죠 그래서 이 사람은 등록 취소는 물론 3년에 3천 형사 처벌도 받습니다 그리고 신고하면 포상금도 나와요 그래서 부정 등록은 포상금 신고만 나옵니다 다음에 결격사유 원래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등록을 받아주지 않죠 근데 등록이 된 다음에 사무실을 운영하다가 나중에 결격사유에 해당되면 퇴출사유입니다. 퇴출 나가라 이거죠. 다만 법인의 임원이나 사원이 결격이면 두달 안에 해소가 되면 좋고 두달 안에 해소 못하면 필요적 등록 취소가 되는 거예요. 다만 결격사유 때문에 등록이 취소됐다 하더라도 결격은 없어요. 취소로 인한 결격. 다만 그 결격은 진행을 하죠. 예를 들어서 개업중개사가 파산선고를 받았어요. 중개업 하다가 파산 선고 받으면 결격이죠. 결격이니까 어때요? 퇴출됩니다. 따라서 이 결격사유 때문에 나중에 등록취소가 됐어요. 음, 파산 선고를 받은 게 4월 1일이고 등록취소가 된게 5월 1일이다. 그럼 5월 1일부터 3년간의 결격사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결격이니까 퇴출만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취소에는 결격이 없죠. 그런데 파산으로 인한 결격은 진행해야 안 해요? 이건 진행하죠. 그러니까 결격사유로 등록 취소가 되면 취소에는 결격이 없고 원래의 결격만 진행을 하죠. 그래서 파산 선고 받은 사람이 나중에 복권 결정을 받으면 그때 벗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정립을 할때 결격사유로 등록 취소가 되면 등록 취소에는 결격이 없는 거예요. 이 결격만 진행하지 원래의 결격만. 다 앞에서 배운 거예요. 기억을 잘 못해서 그렇지. 다음으로 이중 등록. 두번 이상 등록을 하면 필치 플러스 1년에 1천. 시험은 이중 등록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요 표현이 다 나와요. 줄여서 말할 때이중 등록 그러는 거고 개공이 이중 소속을 했습니다. 원래 이중 소속은 개공, 소공, 보조원이 다 걸리는데 지금은 등록 취소를 공부하니까 개공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개공이 다른 개공의 소공이 되었다든가 뭐 보조원이 되었다든가 그러면 이중 소속으로 필취 플러스 1년 1천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중 등록과 이중 소속을 쌍둥이처럼 기억하면 돼요 등록증을 양도했거나 대여했거나 성명을 사용해서 업무를 보게 했거나 상호를 사용해서 업무를 보게 한것 4개 다 하나 둘셋넷다 필취 플러스 1년입니다 다만 이 사람을 신고하면 포상금 나오죠 보상금 신고고발 대상자가 어떻게 되죠? 양보모가 교포래 들어봤죠? 양보모가 교포래 해서 표자 하나 더 쓰고 양에 있잖아요. 등록증, 자격증, 양도 되어자 양수 되어 받은 자 4명 들어있다고 그랬죠? 4명 거기에 들어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중 등록, 이중 소속, 등록증의 양도 대여는 제재가 동일합니다. 필치 플러스 1년 자사처벌 <웃음> 일곱 번째로 가면 업무 정지 중에 업무를 봤어요. 업무 정지 5개월 받았습니다. 업무 정지 중에 일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일을 했어요. 이걸 우리가 정지 중에 까분다 그러는데 중기업자가 업무 정지 기간 중입니다. 업무 정지 5개월. 근데 업무 정지 중에 업무를 봤어요. 그러면 이미 업무 정지 중인데 또 업무 정지 할수 없잖아요. 쌍 업무 정지. 우리가 형사처벌에서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사고치면 집행유예 안 하고 집행을 하죠. 집어넣어버리죠. 쌍집행유예는 불가하다. 그러니까 쌍업무 정지는 불가하잖아요. 따라해봐요. 정지 중에 까불면 취소된다. 정지 중에 까불면 취소된다요 취소될 수 있다야. 취소된다. 필취. 취소될 수 있다는 임취.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이걸 이렇게 지웁니다. 업무 정지, 중인, 업무 정지 중이란 업무정지 중 말이 빠졌죠. 문제 있나요? 아무 문제 없죠. 그냥 일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업무가 죄가 된다, 죄가 되지 않는다? 죄가 되지 않죠. 그냥 일한 거잖아요. 그것이 업무 정지 중에 일어났다 뿐이지. 그러니까 이 업무 정지 중이란 말을 없애면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그래서 형사처벌이 여기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지 중에 까불면 취소만 하는 거예요. 형벌이 없다. 소속공인인교사가 자격정지 중이에요. 소속공인인교사가 자격정지 중인데 소공의 일을 시켰다. 사장님은 필취, 그 소공은 자취. 그러니까, 정지중에 까불면 싸그리 취소해요. 볼거 없이. 따라해요. 정지중에 까불면 취소된다. 자, 마지막. 상습가중. 가볍게 입안하면 가벼운 걸 때리죠. 가볍게 입안하면 가벼운 걸 때리죠. 근데 그게 반복이 되면, 가벼운 위반으로도 취소, 센걸 때린다는 거죠. 따라해봐요. 최근 1년 이내 2회 이상 업무 정지를 받고 이건 업무 정지 받은 거예요. 따라합니다. 또다시 업무 정지에 해당하는 위반행위 만약에 중개업자가 1월 달에 업무 정지를 이미 받았어요. 그리고 또 5월 달에 업무 정지를 한번더 받았어요. 업무 정지를 연타로 받았죠. 그리고 10월 달에, 10월 달에 법을 위반했는데 그 위반 행위가 업무 정지에 해당합니다. 다시 한번. 여기는 업무 정지를 받았어요? 위반만 했어요? 따라 하세요. 정신을 차리자. 1월 달에 업무 정지 받았다는 건 12월 달에 법을 위반했으니까 업무 정지 받았겠지. 또 4월달에 법을 또 위반해서 걸려가지고 업무정지 받았겠지. 업무정지 받은 거예요. 10월달에는 업무정지를 받았어요. 위반을 한 거야. 그렇죠. 근데 그 위반으로 뭘 때려야 돼? 업무정지 때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앞에 게 없다고 하면 아무것도 없다고 하면 요걸로는 업무정지 때려야 되는데 최근 1년 안에 두 번의 업무정지가 있었잖아요. 그럼 요걸로 뭐한다? 필요적 등록 최소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등록을 최소한다. 이게 상습가중이에요. 상습적으로 위협을 하면 가중 처벌한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돼. 상습가중. 이걸 외울 때는 사부결이 2등 정상. 사부곁은 2등 정상. 부모곁은 1등 정상. 사부곁이 2등 정상. 따라해요. 사부결이 2등 정상. 사부결이 2등정상 이렇게 연습을 하시면 돼요. 자주 보면 그냥 저절로 외워집니다. 자, 임의적 등록 최소예요. 아까는 우리가 이중 등록 배웠잖아요. 등록을 두번 하는 거하고 등록 한 번에 사무소가 두 개인 건 이중 등록이 더 세다. 등록 한 번에 사무소를 두개둔건더 약하다. 그러 그러니까 이중 등록에 비해서 이중 사무소가 조금 약하죠. 그래서 임시 쪽에 있는 거예요. 임시 플러스 1년이고요. 실제 시험에서는 둘 이상의 중개사무소 이렇게 출제를 하죠. 이종사무소로 출제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표현해서 출제합니다. 원래 사무소 하나에 또 하나의 사무소를 두는 거랑 원래 사무소 하나에 또 하나의 천막을 치는 거랑 똑같다고 라 알아두라고 그랬죠. 그래서 뭐하고 뭐가 쌍둥이에요? 이종사무소와 임시중개시설물이 쌍둥입니다. 그래서 임시 플러스 1년 그러면 돼요. 다시 한번 뭐하고 뭐가 상동이라고요? 이중사무소와 임시중개시설물이 상동이다. 그리고 여기 또 임자가 또 나왔잖아. 임 임시 임의적 등록시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거래계약서에 관련해서 거래계약서. 자 중개업자가 거래계약서를 작성할 때 거짓기재하거나 이중계약서를 쓰면 다운계약서를 쓰거나 이중계약서를 쓰면 약간 세잖아요. 그래서 임의적 등록 최소에 있는데요. 주의할 점이 우리가 거짓이란 말이 나오면 보통 형사처벌이 있고요. 앞에서 배웠던 이중 등록, 이중 소속, 이중 사무소. 이중 등록, 이중 소속, 이중 사무소는 형벌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근데 여기는 이중자가 있는데 형벌이 없어요. 그래서 거짓기재 이중계약서는 임신만 가능하지 형벌은 없다. 근데 계약서에 관련해서 업무정지 쪽에 한번 가보면요 여기 거래계약서 있잖아요 번호가 3 4 5 6 이렇게 뒤로 나가죠 근데 뭐예요 종이 쪼가리 종이 쪼가리에 자필 서명하고 종이 쪼가리에 도장 찍고 종이 쪼가리를 주고 그 종이 쪼가리를 보존합니다 5년간 근데 그걸 못한 거죠 자 종이 쪼가리 나오면 다 뭐예요 업무정지 다시 한번 거래계약서 관련해서 거짓기재이중계약서는 조금 세니까 임치 쪽에 있고 나머지 서명하지 않았다, 날인하지 않았다, 교부하지 않았다, 보존하지 않았다 정의 쪽에 나온 뭐라고? 업무 정지 쪽에 있는 거예요. 비교하라고 지금 색깔 넣는 거예요. 뒤에 거하고 그다음 등록기준에 미달된다? 원래 등록기준을 갖췄으니까 등록을 받아줬겠죠. 실무교육도 받고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사무소를 확보하고 이렇게 기준을 갖췄으니까 등록이 된 건데, 훗날, 등록 기준에 미달됩니다. 예를 들어서, 무허가 건물로 사무소를 옮겼다면, 등록 기준을 벗어난 거죠. 등록 기준 미달. 그러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단, 무허가 건물에 가서 일을 했어요. 뭐 건물이 문제지, 일을 한 거는 문제가 없죠. 그러니까, 등록만 취소하지, 그리고, 결격은 없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등록 취소 후, 한달 만에, 적법한 건물의 사무소를 확보하면 등록을 받아줘야 돼. 취소되어도 결격이 없어요. 나머지는 취소가 되면 결격이 있어요. 3년씩. 그러면 지금까지 본것 중에 결격 사유가 없는 거. 하나, 둘, 넘겨서 세 가지입니다. 그러면 얘네들을 뭐라 그러냐. 결격을 유발하지 않는 취소 사유라고 그래요. 따라해봐요. 결격을 유발하지 않는 취소 사유. 사망 예산. 결격사유, 등록기준 미달, 이세 군데가 결격이 없는 거예요. 취소가 되어도 사망해산, 결격사유, 등록기준 미달로 등록 취소가 되면 결격이 없다. 법인이 여섯 가지의 겸업 제한을 위반하면 임의적 등록 취소예요. 처음부터 이사업, 임대업 이런 게 들어가 있으면 등록을 안 받아줬겠죠. 근데중개업을 하다가 정관을 변경하여 사업 목적에 임대업, 이사업, 건설업 막 이런 거 넣었다 6가지를 벗어나면 등록을 최소당할 수 있다 다음 신고하지 않고 6개월을 초과해서 휴업하면 무단장기 휴업이기 때문에 임취가 됩니다 원래 중개업자는 3개월 이하 3개월 이하로 쉴 때는 신고하지 않아도 되죠? 그렇다면 신고하지 않고 두 달을 쉬었다 그러면 괜찮은 거죠 근데 신고하지 않고 3개월을 초과했어요 신고하지 않고 3개월을 초과해서 6개월 이내로 쉬었다. 그것은 100만 원의 과태료예요. 휴업신고위반. 근데 신고하지 않고 6개월을 초과해버렸다. 그건 임취죠. 따라서 여러분이 암기를 할때 신고하지 않고 2개월을 쉬었다. 이건 괜찮다. 신고하지 않고 4개월을 쉬었다. 그러면 뭐라고? 100만 원의 과태료요. 신고하지 않고 8개월을 쉬었다. 6개월 초과. 이건 뭐야? 임취. 대답하세요. 신고하지 않고 2개월을 쉬다 괜찮다. 신고하지 않고 4개월을 쉬면 100만원 예고가 되죠. 신고하지 않고 8개월을 쉬면 임취. 계속해서 전속동계계약 관련. 원래 의뢰인과 계공이 전속동계계약을 체결했어요. 자 이렇게 의뢰인과 계공이 전속동계계약을 체결했다. 하면 중기업자는 먼저 뭐 해야 돼요? 전속동계계약서를 법정서식으로 작성해야죠. 전속동계계약서를몇 년간 보존해야 돼? 3년간 보존해야죠. 근데 작성하지 않았다, 보존하지 않았다. 미작성, 미보존은 종이쪼가리. 작성하지 않았다, 보존하지 않았다. 종이쪼가리. 뭐예요? 업무 정지. 그런데 전속동계계약을 체결한 계공은 정보를 공개해야죠. 며칠 안에 공개? 7일 안에 공개. 근데 공개 안 했어요. 그러면 그것은 은행인의 이익에 피해가 될수 있죠. 빨리 공개해야 빨리빨리 팔리지. 의뢰인이 공개하지 말아달라 비공개 요청을 했는데 지 맘대로 공개해버렸어 그것도 문제죠 그래서 얘네는 임취 그리고 얘네는 뭐예요? 종이조가리 업무 정지 따라해요 미작성 미보전, 미작성, 미보전. 업무, 정지. 업무 정지 따라해요 미공개 지 맘대로 공개, 미공개, 지맘대로 공개. 여기는 임취 그러니까 미공개 지 맘대로 공개하는 건 임취 공개는 의뢰인의 이익에 피해가 되니까 그런데 업무정리 쪽을 보면 전속종계계약을 체결했는데 작성하지 않았다, 보존하지 않았다. 이건 종이쪼가리. 업무정리로 보내면 된다. 비교해서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음. 여덟 번째, 보증 설정 안 했어요. 출제자가 문제를 냈다는 보증, 미설정 이렇게 출제하는 게 아니고 손해배상 책임의 보장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렇게 문제를 냅니다. 손해배상 책임의 보장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거를 보증 미설정 그러면 돼요. 그러면 임시인데 보증 설정 했어요. 보증 설정을 하고 설교, 설명 교부를 안 했지. 설명 교부 안 하면 100만 원 예외가 들어주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증 설정 안 하면 임시, 보증 설정 했지만 설교, 손님들에게 설명 교부 안 하면 100만 원 예외가 들어라고요 100만 원 예외가 들어오면 주계소보 이렇게 나가는 게 있어요. 거기 있습니다. 여기도 상습가중이 있죠. 근데 상습가중이 되려면 그것도 임추가 되려면 반드시 세번 이상이 나타나야 돼요. 따라해봐요. 최근 1년 이내에 3회 이상 업무정지나 과태료 받고 또다시 업무정지나 과태료에 해당하는 위반행위 한번 해볼까요? 과태료 받고 과태료 받고 과태료 받았어요. 세번다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월 달, 4월 달, 7월 달에. 근데 이 사람이 10월 달에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위반을 했어요. 위반행위. 마지막 위반행위가 업무정지에 해당한다고요. 그러니까 앞에 걸 무시하면 뭘 때려야 돼? 업무정지지만 앞에 거세개가 누적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뭘로 바뀌어요? 임의적 등록취소가 된다그 말입니다. 만약에 이 뒤에 과태료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가 있었어. 그럼 이것도 뭐예요? 이것도 임시로 그냥 보내면 돼요. 다음으로 과태료 한 번. 과태료가 두번 참. 과태료가 두 번. 업무 정지 한 번. 합이몇 번이에요? 세 번. 어, 그리고 또다시 업무 정지에 해당하는 위반을 했거나 과태료에 해당하는 위반을 하면 전부 다 뭘로 가요? 임시로 가는 거죠. 그대로. 이해돼요? 그런데 음, 과태료가 한 번이에요. 과태료 한 번이고 업무 정지가 두 번입니다. 조금 다르죠. 이제 요 상태에서 과태료에 해당하는 위반을 했어요. 과태료에 해당하는 위반을 하면 뭘까요? 임취. 그런데 업무 정지에 해당하는 위반을 했어요. 그러면 아까 필취 쪽에 업무 정지 두 번이 앞에 있었잖아요. 이렇게 업무 정지가 두번 있고 업무 정지에 해당 위반으로 가면 이게 뭘로 바뀌어요? 필취가 되는 거죠. 그이 그러니까 빨간색 쪽을 좀 주의하시면 되겠어요. 나머지 그리고 세 번이 앞에 나오고 뒤에 업무 정지 해당, 과태료 해당하는 위반행위 뭐가 나오든 그냥 임취로 보내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만 좀 조심, 조심하면 돼요. 업무 정지가 두번 들어있는 거. 세번 중에 두 번이 업무 정지가 이미 들어있을 때는 필치가 될 수도 있다. 이쪽은 임취예요 아래쪽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알아들었어요? 그 다음으로 이제 금쟁이가 있는데, 금쟁이는 아홉 개가 있죠. 따라해요. 메모수거, 정직투시독 금쟁이 아홉 개는 전부 다 뭐예요? 전부 다 임취 쪽에 있는 겁니다. 다만, 메모수거는 몇 년에 몇 차? 1년에 1천. 정직투시독은 3년에 3 차. 메모수거, 정직투시독 암기사항은 자주 훈련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중기업자들이 김포시에서 단체를 만들어가지고 단체 구성원 이외의 자와 공동중개안하고 시장을 독점을 하게 되면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이 법을 우리가 짧게 공정거래법이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공정거래법이위반하게 되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그 단체 구성원이 뭐 300명이다. 그러면 300명 전부에게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때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김포시에서 때린 게 아니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최근 1년 안에 최근 2년 안에 최근 2년 안에 두번 이상 때리게 되면 그걸로 등록을 최소당할수 있어요. 다시 한번 김포시 중개업자 300명이 단체를 만들어 시장을 독점하게 되면 공정거래법에 위반되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종조처럼 과징금을 최근 2년에는 두번 이상 받으면 김포시장이 공정거래위원회 요청을 해서 자료받아가지고 이것이 있었다면 그 300명 전부를 등록 취소할 수 있어요. 이게 이제 공정거래법 위반인데 이게 나올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왜 없냐? 요게 돌았어요, 여기. 독과점이라고 하는 게. 전에는 요 시, 독이 없었어요, 이렇게. 근데 시세 조종, 시세 조작과 독과점. 중업자들이 단체를 만들어 비회원과 공동등교를 제한하는 거 왕따 하는 게 일이 돌아 버렸기 때문에 이것이 시험에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죠. 이게 돌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되나요? 그러니까 이게 거의 필요가 없는 거지 지금. 형식적으로. 자, 이걸 따로 두 문자로 외우지 않습니다. 그냥 눈으로 연습을 하시면 돼. 다시 한번 해 줄게요. 사무소를 두개 두면 천막을 치면 계약서를 쓸때 조금 중대하게 위반하면 다운 계약서, 업계약서, 가짜 계약서 그리고 기준 미달하면, 원래 기준에 미달됐으면 등록을 안 받아줬을 테니까, 법인이 여섯 가지 겸업을 벗어났다면, 처음부터 그랬다면 등록을 안 받아줬을 테니까, 그리고 무단 장기업을 하면, 그렇게 쉴 거면 아주 쉬어버려라, 하고 취소할 수 있고요. 전속 동계 계약 관련해서는 공개하지 않거나, 지맘대로 공개하거나, 공개하지 말아달라 했는데, 보증 미설정했거나, 상습, 금지행위 9개, 이런 것들이 임취 사유가 됩니다. 업무 정지 쪽을 보죠. 업무 정지는 먼저 결격사유자를 고용했어요. 미성년자, 파산자, 전과자, 피, 성년, 후견인을 알면서 고용했다. 그럼 바로 업무 정지예요. 다만 업무 정지 기준 기간이 6개월입니다. 지난주에 배웠죠. 6개월짜리, 3개월짜리 이런 거. 그런데 정상적으로 고용이 됐어요. 정상적으로 고용이 됐는데 나중에 결격사에 해당합니다. 사무실에서 일하다가 나중에 결격사에 해당되면 그 결격이 두달 안에 해소가 돼야 됩니다. 근데두달 안에 해소가 안 되면 잘라야 돼요. 두달 안에. 근데 내버려 뒀다. 그럼 업무 정지가 될수 있는 거죠. 자 다시 법인이 있어요. 법인의 임원이나 사원이 결격입니다. 법인의 임원이나 사원이 결격인데 두달 안에 해소 못하면 필치 고용인의 결격이 두달 안에 해소가 안 되면 업무 정지. 한번 더. 법인의 임원이나 사원이 결격일 때두달 안에 해소 못하면 필취. 고용인의 결격을 두달 안에 해소 못하면 업무정지 쪽에 있는 거예요. 자, 중개업자는 정보망을 이용하지 않습니까? 운영은 거래정보사업자가 하죠. 정보망을 이용할 때 거짓공개, 사실과 다르게 공개했거나 거래사실을 통제하지 않았거나 거래사실 미통지하게 되면 네. 이쪽은 지금 기준기간이 6개월이고요 이쪽은 기준기간이 3개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 이제 2분의 1로 가중감경하는 거 배웠잖아요 아무튼 정보망을 이용함에 있어 의무 위반 전부 다 업무 정지다 그리고 앞에서 봤던 이미적 등록 취소 있잖아요 11가지 요거 요거 요거 요거 전부 다 요거 전부 다 업무 정지 할수 있어요 없어요 업무 정지 할수 있어 없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요 11가지가 요 11가지 요 전부가 어디에 와 있는 거야? 업무정지 쪽에 지금 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업무정지는 무진장 많죠.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여기 그 밖에 10번부터 11번까지 이것만 해도 11개가 있는데 그거 말고도 이만큼 또 있는데 그 밖에 이 법상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했다. 그러면 여기 들어가는 게 뭐냐? 고용신고 위반. 원래 고용신고는 업무 개시 전까지 해야 되고요. 고용관계 종료신고, 고용관계 종료신고, 열받아서 10일 내. 그것도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 그밖에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업무 정지는 진짜로 무진장 많습니다. 나라의 업무 정지는 무진장 많다. 한 80까지, 90까지 된다고 보시면 돼요, 세밀하게. 엄청 많은 거지. 그다음 여기도 상습범이 있습니다. 상습범 최근 1년 이내에 따라해 2회 이상 업무 정지나 과태료 받고 또다시 과태료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1월 달에 있고요. 여기가 5월 달에 있습니다. 만약에 1월 달에 과태료 받았어요. 그리고 5월 달에도 또 과태료 받았어요. 과태료를 연속 두번 받았죠. 그리고 만약 과태료에 해당하는 위반을 했어요. 10월 달에 뭐 과태료에 해당하는 위반을 했으니까 원래 유논만 보면 뭘 때려야 돼? 과태료 때려야 되지만 앞에 과태료가 두번 있기 때문에 이게 뭘로 바뀐다? 업무 정지로 바뀐다는 얘기예요. 업무 정지가 가능하다. 그런데 지금 여기는 두번 이상의 업무 정지나 과태료가 있고 과태료에 해당하는 위반인데 아니 그러면 이 상태에서 과태료가 두번 있는 상태에서 만약에 업무 정지에 해당하는 위반을 했어요. 그럼 뭘 때릴까요? 그렇겠죠. 그냥 그대로 업무 정지 때리면 되니까 이게 그대로 업무 정지로 와버리는 거죠. 그냥. 그러니까 이건 상습 가중이에요. 자체가 업무 정지예요. 자체가 그냥 업무 정지니까 얘기할 것도 없는 거죠 앞에 과태료가 한번 있고요. 그리고 업무 정지가 한번 있습니다. 합의 두 번인 상태에서 과태료에 해당하는 위반을 하면, 이건 상습가중이죠. 따라서 과태료보다 센뭘 때려? 업무정지. 그런데 만약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위반을 했죠. 그러면 앞에 거 무시해도 이 자체가 뭐예요? 업무정지에 해당하죠. 그러니까 이건 상습가중이 아니라 그냥 이걸로 바로 업무정지 때려볼 수가 있다. 근데 앞에 업무정지가 두번 있는 거죠, 이렇게. 업무정지가 두번 있는 상태에서 과태료에 해당하는 위반을 하면 뭘 때려요? 그대로 업무정리 때리면 돼요. 그런데 업무정리가 두번 있는 상태에서 업무정리에 해당하는 이말면 뭘로 바뀌죠? 필취로 바뀝니다. 여기 조심하세요. 그러면 아까 우리가 처음에 필취에서 봤던 업무정리 두 번에 또 다시 업무정리 해당 행위 요거 주의하시고 나머지는 다 그냥 그대로 업무정리 때리면 되겠다. 시험이요. 이 모두를 아무거나 낼수 있어요. 아무거나. 실제로 사례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다 내버려요 그런데 그런데 앞에 한 번밖에 없어요 앞에서 법을 위반한 게한 번에 과태료만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상습이 될 수가 없죠 두 번째에 과태료 해당 행위를 했어 뭘 때려? 그대로 과태료만 때려야죠 한 번밖에 없잖아요 자 과태료 한번 받고 업무 정지 해당 행위다 그러면 그대로 뭘 때려? 업무 정기 그대로 때리면 돼요. 앞에 한 번만 있는 것은 상습이 아니에요. 적어도 두번 이상 나와야 돼, 앞에. 자, 그러면 여기서 결격자를 고용했거나 정보망을 이용할 때 거짓 공개했거나 임의적 등록 소소 사유는 좀센 거잖아요. 취소도 가능하니까. 그리고 상습 과정. 요놈들이 6개월, 6개월, 6개월, 6개월이야. 그래서 애울 때 결정임상 임상시험하기로 결정했다 결정임상 따라해 결정임상 얘네들은 6개월짜리고 여기는 3개월짜리고 나머지는 다 3개월이에요 전속종교기약은 아까 설명했죠 작성하지 않거나 보존하지 않으면 업무정리 정보를 공개하지 않거나 집맘대로 공개하면 뭐였죠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거나 의뢰인이 공개하지 말아달라 했는데 공개하면 미공개 지맘대로 공개는 임취 쪽에 있었죠. 거래계약서. 아까 연습했잖아요. 1번, 2번이 지금 여기 없죠. 거짓기지 이중계약서. 거짓기지 이중계약서는 뭐야? 임취. 나머지 종이쪼가리. 서명하지 않았다, 날인하지 않았다, 교부하지 않았다, 보존하지 않았다. 어, 5년간 보존해야 되는데 4년 11개월 잘 보관하다가 쓰레기통에 버렸다. 다 종이쪼거리. 그 다음에 확인 설명 관련해서도 1번, 2번 여기 빠져 있잖아요. 1번, 2번이 뭐냐면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은 거 이빨을 잘못 올린 거 근거자료 제시하지 않은 거 대장이나 등기부를 안 보여주고 말로만 설명한 거 이빨을 잘못 올렸네 이빨로만 설명했네 이빨값 500만 원이 와트료 빠지고 나머지는 똑같잖아요. 서명하지 않았다, 난인하지 않았다, 교부하지 않았다, 보존하지 않았다 전부 다 똑같이 뭐예요? 업무 정지죠. 종이쪽으로 넣으면 그 다음에 인장을 등록하지 않았다 등록하지 않은 인장을 찍었다 어디에다가 종이쪼가리 그러니까 결국은 종이에다 찍으려고 준비한 거잖아요 도장도 종이에다 찍는다 아이패드나 갤럭시 탭에다가 액정에다가 인주 묻혀서 도장 찍을 수 없죠 다 종이에 찍는 거잖아요 이 종이쪼가리가 색깔이 여기 들어있는 부분이야 다. 다시 한번 종이쪼가리 나오 뭐라고? 업무 정지로 보내면 돼요 그리고, 공정거래법을 위반해서, 아까하고 똑같아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시정요처나 과징금을 한 번이라도 받으면, 업무정지 사유가 됩니다. 한 번이라도 받으면, 아까 임취에는 어떻게 되어 있었죠? 최근 2년 안에 두번 이상 받으면 임취고. 그런데 나올 가능성이 거의 희박하다. 왜? 우리 중개사법에 독과점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감독상 명령을 위반했다. 감독 나오는데 도망 다니고 뭐 그래요. 그러면 하여간 웬만하면 업무정지로 보내면 돼. 복덕방 사장님이 시도 밖에 있는 물건을 중개하거나 그 밖에, 여기나 아까 얘기했다시피 고용신고 위반, 고용관계 종료신고 위반 이런 게다 일이 들어오게 됩니다. 잡다한 건 그래서 업무 정지. 따라해 웬만하면 업무 정지. 잘 모르겠으면 업무 정지. 3초 이상 생각 안 나면 업무 정지. 지금부터 필취, 임취, 업무 정지 셋 중에 하나로 답을 하세요. 필취, 임취, 업무정지 제가 사례를 들어서 물어볼 테니까 전속종계계약을 체결했는데 법정서식으로 작성하지 않았다. 전속종계계약을 체결했는데 법정서식으로 작성하지 않았다. 업무정지죠. 종이쪼가리 작성하지 않았다. 업무정지잖아요. 다음으로 중개업자가 이중으로 등록을 했다. 이중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이중 등록 뭐죠? 필취에 있었죠. 이중사무소는? 네. 임치 쪽에 있었고 임시중개시설물은? 네. 임치 쪽에 있었죠. 중개업자가 거래계약서를 작성할 때 거래대금을 줄여서 신고 에 적었어요. 다운 계약서를 쓴 거야. 거짓기재 뭐야? 임치 쪽에 있었죠. 중기업자가 업무 정지를 받은 거예요. 업무 정지 기간 중에, 업무 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받지. 업무 정지 중에 업무, 뭐예요? 업무 정지 중에 업무, 필취했었죠. 정지 중에 까불면 최소 된다. 필취했었잖아요. 자격 정지 중인 소공에게 일을 시켰어. 자격 정지 중인 소공에게 업무를 하게 했지. 어디에 있어요? 필취. 거기 같이 있잖아요. 법인이 해산했어. 법인의 해산. 필취죠. 사망해산은 필취 쪽에 있었잖아요. 중업자가중업을 하다가 결격사유에 해당됐습니다. 결격사유. 필취죠. 안전히 처음부터 결격이면 등록을 안 받아줬을 테니까. 법인이 겸업제한을 위반해서 여섯 가지 겸업을 벗어났지. 필 임취 쪽에 있죠. 임취. 임취. 너무 오래돼서 그러는구나.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데 거기다가 서명하지 않았다 날인하지 않았다 교보하지 않았다 보존하지 않았다 그럼 뭐죠 업무정지죠 어, 그 다음에 인장을 등록하지 않았다 등록하지 않은 인장을 사용했다 업무정지 종이 쪽으로 연관되잖아요 법인의 임원 중에 법인의 임원 중에 결격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을 두달 안에 해소 못했지 뭐야 필취 고용인이 결격사에 해당됐는데두달 안에 해소 못하면 업무 정지죠 충동을 느낍니다 뛰어내리고 싶은 충동을 느끼고 있어요 공부를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짐으로 확인 좀 하겠습니다 법인에 하는 개공이 누구죠? 개인 사업자 개인인 개공이죠 개인인 개공이 파산선고를 받았다는 건 결격사에 해당됐다는 얘기야 복권되지 않았잖아요. 결격상태야. 그럼 뭐죠? 필요적 등록 최소요. 맞죠? 개공이 다른 개공의 중개보존이 됐대. 중개보존이 됐다는 걸 보니까 이 사람이 복덕방 사장님, 부직 개공 그 사람이겠죠. 그 사람이 다른 개공의 중개보존으로 갔대. 이종 소속. 이종 소속이 뭐야? 필취. 필치. 필취니까 반드시 등록을 최소해야죠. 개공이 천막 등이동 용이한 임시중개시설물을 설치했어요. 임자 이잖아 임취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틀렸죠. 취소할 수 있다 그래야지. 여러분 중개사법 고득점이 2차 과목의 관문 아닙니까? 2차 과목의 중개사법 고득점을 해야 공법이나 공시세법을 커버 칠수 있는 거예요. 근데 중개사법 고득점 하기 위해서 이 암기사항을 안하고는 절대 고득점을 기대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합격을 위한 관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 암기상 못하고서는 절대 2차를 합격하기 힘들다는 것만 아시면 돼. 그리고 유인물이 다섯 장 이렇게 되지도 않아. 한 장밖에 안 돼요. 한, 한 감옥에 한장 그거 준 건데 그걸 안 하고 있다? 그거 곤란합니다. 40문제짜리 우리 감옥은 24문제짜리 16문제짜리가 아니라고요. 40문제짜리 완전한 감옥이야. 그거 유인물 한장준 건데 그걸 안 하겠다? 그럼 곤란하죠. 그래서 옛날에 보면 잘안 해오지니까 막 저거를 여러 장 가지고 집에다 침실에도 하나, 화장실에 하나, 차에도 하나 틈틈이 계속 보더라고. 그런 사람은 결국 다 극복을 해요. 개공인 거래계약서에 거래금을 거짓기지했다는건 다운계약서, 업계약서 쓴 거야. 뭐야? 임취. 임시. 임취니까 등록을 취소하해야 한다. 그럼 맞아 틀려? 틀렸죠. 개공이 최근 1년 이내에 이 법에 의해서 중개사법에 의해서 한번과태료 한번 받고 또다시 과태료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어. 이건 상습 가중이 아니죠? 그러니까 뭘 때려야 돼? 그대로 과태료 때려야 되니까 업무 정지 받을 수 있다고 하면 틀렸죠. 어, 과태료 사유예요. 그냥 그대로. 개공이 해당 종료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대해서 거짓던 언행을 했지. 개공이 거짓던 언행. 금지행위 아니야 금지행위 아홉 개다 어디 있었어요? 임치 쪽에 있었죠. 물론 업무 정지도 가능은 해요. 근데 임취라고 하면 아 취소도 가능하고 정지도 가능하고 그런 거지. 따라서 판단을 그리치게 했을 때 업무 정지 받을 수도 있어 없어? 있습니다. 맞는 얘기죠. 취소할 수도 있는 거고요. 개공이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했다. 부정 등록. 부정 등록은 뭐죠? 필취. 필취니까 업무 정지할 수? 다시 펼치니까 업무정지 할수 없겠죠 등록을 최소 해야 되잖아요 따라서 3개월에 업무정지 할수 있다고는 틀렸죠 자격취소 사유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123페이지고요. 사실 뭐 교재는 볼 것도 아니라서 유인물 그냥 보고 있으면 되고 칠판 봐도 돼요. 공인중개사에 대한 셔트 할까요? 네셔트 하겠습니다. 용량이 초과될 것 같은 느낌이 드네